안녕하세요 루이오빠입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루고 미루던 첫째 아이의 사진 액자를 만들어 볼거예요 그냥 액자는 아니고 갤러리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갤러리 액자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215mm에 세로가 280mm가 나오네요 딱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면 갑갑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상하좌우 20mm씩 키워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는 255mm에 320mm가 되겠네요 높이는 50mm로 하겠습니다 도면은 대략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도면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명 박스 부분은 투명 아크릴 3t로 만들고요. 받침판은 포맥스 백색 10mm를 사용할 거예요. 자, 재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아크릴 박스를 만드는 기본은 기준이 되는 326x50mm 판을 먼저 부착을 하고 255x50mm 두 판을 부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26x50mm 판을 부착을 하면 투명 박스는 완성이 됩니다. 내경에 여유를 주지 않아서 받침이 되는 포맥스판이 들어가지 않네요. 재단기로 0.5mm 재단에서 딱 맞게 맞춰주었습니다. 측면이 살짝 튀어나왔죠? 하나, 둘, 정리되었습니다. 이번엔 모서리가 날카롭네요. 하나, 둘, 둥글게 깎아줬어요. 이제 포맥스판에 그림을 부착해 보겠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해서 부착을 합니다 잘 눌러서 고정을 해요 이제 뚜껑을 덮어서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지 않고 살짝만 박아줘야 뒤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실리콘이 붙도록 최소 1시간은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액자를 걸때 사용할 와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측면의 나사도 끝까지 잘 고정해 줬어요 조금 전 만든 와이어를 이용해서 액자 뒤에 목걸이를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와이어를 이용해서 벽에 걸어주면 됩니다 벽에 걸기 전 아이방 책장에 올려 놓았어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